수석 기록 보관 담당자인 이 아이의 전문 지식은 많은 수의 레벨과 엔티티를 분석화시키는데 에미지의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었지만 현재는 실종로 으 인해 공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문 마카이브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이 이 아이를 통해 프로그래밍되었으며 그녀의 통찰력은 실종 이후에도 연구원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조사하던 백룸 레벨 포치로포에서 돌아온 가브리엘 요원은 레벨 포치로포로 돌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며 흐느껴 울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진정시킬 수 없었고 그녀는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건강을 되찾은 가브리엘은 침대에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노래를 불렀지만 이 아이는 어째서인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가 가브리엘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목소리에서도 이질감을 느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가브리엘은 아름답고 창백한 미소를 띤차가게이을 시체로 발견되고 이 아이른 레벨 4지로포와 관련된 가브리엘 요원에게 일어난 일을 기점으로 가브리엘이 말한 여인을 찾기 위해 행음 레벨 4에서 레벨 4지로포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스트리밍되는 녹음기를 소지한 채 레벨 4로4로 진입한 이아이른 자신의 몸을 불태우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채 실종되지만 녹음 전송이 중단된 지약 6시간이 지난 후 레벨 4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됩니다. 레벨 4로4의 심층 탐사에서 돌아온 이아이은 새로운 기술과의 친화력을 보였으며 디지털 데이터와 직접 연결하고 조작 가능하도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녀가 레벨 4704에서 돌아온 지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아이은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보이는 자료와 유사한 공간이 교차되고 양분되는 시각적인 인공물을 남기게 됩니다. 에미지의 요원들은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에 남은 인공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아이의 워크스테이션은 현재까지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실종 이후 미화성 문서 몇 개가 단말기를 통해 회수되었지만 이아이의 현재 상태는 알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